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혼의 숲 2일차로 찾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나가라는 보스를 잡고 마쳤었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음? 음. 어? <웃음> <웃음> 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공주님이야. 저희 마을 사람들이 잡아먹었던 괴물 나가를 물리치시다니, 용사님, 그리고 리블린씨,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이라면 저희 마을을 구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황혼의 습판에는 많은 마왕의 소야들이 아직 많죠. 물론 모든 보스들은 강하지만 방금 잡은 나가는 황혼의 숲에서 제일 약한 보스 중에서도 또그 보스 중에서도 또그 보스, 보스, 보스 중에서도 또 보스 중에서 제일 약한 보스였습니다. 에? 제일 약한 보스였다고요? 아, 저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사님 다음엔 마법의 성에 살고 있는 리치왕이라는 황혼의 숲 마법사를 물리쳐주셔야 됩니다 마을? 저는 무서워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야천둥버겨도 친다 느낌이 좋지 않은데? 리블린? 저희 마을과 잡혀간 저희 아버지를 위해 이번에도 묻질러주세요 용사님 저는 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럼 물론이죠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저희 리블린과, 제가, 마을 사람들과 공주님을 반드시 시켜드릴게요 그치? 리블린?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 음. 어쨌든, 가자고! 저, 제말안 들리십니까? 음, 음. 그럼, 니네 취향을 무찌르고, 황원의 숲 포탈 옆에 있는 작은 집이 있을 테니, 그쪽으로 와주세요. 그럼, 이만. 가자. 리블린. 제 말이 안 들리십니까? 이번에는 리치왕을 물리치는거야 그리고또 공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거지 가자 이겨베자 리아야 그러니까 진짜 모험을 떠나는거 같지 않습니까? 리아야 우리 꼭 뭐야 여기는? 여기 한번 들렸다가 볼까? 어, 자원좀 자연, 자연 있는데 들렸다가자 리치왕을 생각하십니까? 물리치려면은 좀 단디 준비해야겠지? 오 어, 다이아몬드! 오 다이아몬드! 역시 파밍하게 오길 잘했다니까 어 저건 뭡니까? 어? 고블린 아니야 저거? 네동족동족동족 동족, 동족. 아닙니다. 어, 나 도와줘, 도와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역시 용사님이십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웃음> 어떻게? 비가 없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헉, 헉, 헉. 만가 뭐 이렇게 약해. 뭐야 좋은가 보다. 그렇지. 기 설마 그난 몬스터 리치왕의 성? 그치그 그치. 그런 것 같은데? 와 비가 엄청 많이 온다. 진짜. 그, 죽기 딱 좋은 날씨인데? 들었습니다. 어? 입구가 없는데 이거 파고 들어가야 되나 봐. 가보자. 오! 들어와! 여기야! 자 큰길로! 일로 이쪽 이쪽 이쪽! 올라가 올라가! 횃불 깔면서! 정로 제가 달립니다! 가자! 스킬도 진짜 많다! 조심! 어! 떨어졌고? 나이스? 좋게! 멍청한 녀석들! 자! 어! 여기 또 있어! 어! 저기 뒤에 스폰이어 아! 떨어졌어? 어, 책 있어! 여기 책 있어! 으, 으. 책한테 맞으면 속박 걸려! 와! 아. 나 죽었어! 안 되겠어. <웃음> 리블린, 우리, 야 우리 일단 침대부터 구하자. 좋은 생각입니다! 양털 없어! 어어어 양털 발견! 야! 원래 가위를 만들어도 겠으면 됐는데. 자, 여기서 한번 장, 여기서 한번 장호 가겠습니다. 모험가 너무 쎄가지고. 음, 아, 돌좀좀 캐놓을걸. 음, 오케이. 가자. 가자! 그, 가자! 와, 크리퍼도 나오는 걸 레전드야. 낙사 조심해야 돼. 물 양독이 있지? 어? 없습니다. 오케이 믿고 있었다고. 아 믿고 있는 전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 어. 오? 어? 음... 어. 도착했어. 가자. <놀람> 오! <거저. 놀람> 어! 뭐야 뭐야? 오! 빽가자 빽가자 빽가자 빽가자. 나 방패 좀 꺼내고. 어디 있어? 어? 니청 바닥으로 떨어졌. 어저 그 아래 있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저건 어떻게 이깁니까? 와, 이 방패 뭐야? 아이 분신이 있나 봐. 또, 뭐야, 어? 오. 안 맞아, 안 맞아. 내 칼이 안 먹어. 오? 어? 아. 와와 와, 너무 아프다. 와, 지형이 너무 좁아.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아. 안 때려줘 안 때려줘 내가 못 너, 때려 오아나 먹... 이거 알겠다 피가 다는 게 아니고 저 구슬 있지 저 구슬이 튕겨 아... 튕겨서 리치왕한테 쏘는 거야 근데 맵이 너무 좁아가지고 하지만 여기서라면 가능하겠지 <웃음> <웃음> 오케이 한대 때렸고. 어딨어, 어딨어? 분신들 뭐야? 아이가? 아! 조심하십시오! 아! 오케이. 야, 피를 먹고. 제가 왔습니다. 이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이렇게 좁은 데도 있어, 얘! 어! 아! 어, 어, 아파, 아파, 아파, 아파. A few moments later. 오, 오, 깼다, 깼다, 깼다, 깼다, 깼다. 깼다. 이제 칼로 때리면 오, 뭐무서소하는데 뭐, 좀비? 어, 저 아래 똥사님 잡으셔야 됩니다. 알았어. 하하하. 하, 하. 막서 리치앙 발견. <놀람> 때렸고, 와 리치앙이 칼에 들었어. 오케이. 이상한 어... 스태프를 줬는데? 오? 오? 어... 어? 음... 뭔데? 물 어! 방어망이 생겼어. 어이 스텝을 안 떨어집니다. 오야 깨졌잖아. 오호 이거 쿨 타임 이 있어 이거. 오호 와 이렇게 방어막을 소환할 수 있구나. 쿠독 보스리 가보 그 신발 그리고 리치왕의 머리까지 이렇게 내가 머리를 얻었다 이거죠 잡았다 이거죠. 좋아요. 용감한 영사와 용감한 고블린이 리치왕을 무찔렀다. 다음 적수는 과연 굴까쫄편에계쫄뿅 구독 뿅. 좋아요 쫄 안녕